자, 중독자가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달래는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통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이게 부족하면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두 개가 없을 경우에는 중독의 중증의 형태까지 중독에 가게 돼요. 자 그러면 달래는 기능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달래는 기능은 어, 우리가 말 그대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원하지만 그것이 잘안 됐을 때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했어. 그러면은 어, 보통이 중독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질책합니다. 이 멍청한 거사. 너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 어? 너가 하는 게다 그렇지. 너가 용두삼이야. 어? 너는 원래 그래. 이러고 스스로막 비난해요 근데 달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실수했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잘해보자 아, 괜찮아 너가 이거 잘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자 이렇게 달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중독자는 이 달래는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알콜로 달래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기분 나쁜데 술 한잔합시다, 과장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기분 나쁜 거, 잘안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잡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자기 위로의 기능으로서그 물질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중독의 미끄럼틀 꼭대기에 서 있는 거. 이게 훅 내려가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